이제 눈을 보시면 제가 원래 겹겹이 쌍꺼풀이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한 겹에 에블라인으로 맞춰주셨고 원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